오늘 3월 28일 화요일 새벽 4시에 일본 시즈오 카현 서부에서 규모 3.3 진원의 깊이는 3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일본 주변 지진을 살펴보면 괌 오가사와 라제도 이즈제도 시즈오 카현 치바연 라인이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24일에 규모 5.0의 지진이 일본 이즈제도에서 발생을 하였으며 3월 27일에는 괌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22일에는 일본 혼슈에안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 라인은 괌 호가 사와 라제도 이즈제도 시조 카현 치바현 라인 이며 최근 이즈제도 하치 조지 마라인 이 움직였었고 이즈제도에서의 연속 강진들이 발생했던 점 그리고 후쿠시마 쪽의 도후쿠 지역이 불안하게 지진 발생이 연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3월 28일 화요일 새벽 4시에 일본 시즈오카현 서부에서 규모 3.3 진원의 깊이는 30km의 지진 발생은 얼마 전 하치조지마에서 발생했던 지진이 시즈오카현. 스루가만을 강타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시즈오카현의 강진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과거 2005년 3월 규모 6의 강진이 발생한 후 잠잠하던 시즈오카현의 지진은 관무가사와 라제도, 이즈제도의 연속 강진 이후 2009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2년 전에 2009년 8월 12일 오전 5시 7분 도쿄 서부 시즈오카현에서 규모 6.5의 강한 지진이 일어나 시즈오카현을 중심으로 아이치현 가나가와 현 도쿄 등지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었으며 도쿄에서는 건물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인 진도 4를 기록했습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도메이고속도로의 40m가량이 붕괴된 것을 비롯 주택축대 등의 훼손도 1480건에 달했으며 특히 시즈오카현 오마에자키 등지에서는 지진 발생 직후 30에서 40cm의 쓰나미가 관측돼 한때 쓰나미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도 일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규모 6.1 진원의 깊이는 20km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 지진으로 시즈오카시 스루가구 등지에서 진도, 시즈오카현동 네. 서부에서 진도 4, 도쿄중심가에서 진도 3이 각각 측정됐습니다. 네. 최근에 괌, 이즈제도, 시즈오카현, 치바현의 지진들은 결국 도카이 대지진의 발생 여부가 핵심입니다. 네. 불행하게도 최근 도쿄 인근인 시즈오카와 지바지역에서 최근 연이어 강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도카이 대지진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도카이 대지진은 도쿄 남쪽인 시즈오카현 스루가만 해저에서 100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한다는 대지진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지진이 연속 발생 중인 시즈오카현 앞에 스루가만에서 지난 1707년과 1854년의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각각 3천여 명과 2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과연 시즈오카현 앞에 스루가만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8 이상의 초대형 지진은 2023년 봄 발생을 할 것인가